Recently, something very important happened to Tori. Actually, Tori's married. Oh yes, marriage wa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ori's life. Tori and I are waiting for a new family baby every day. After about a month, We can check the dog's pregnancy at the animal hospital. So, Tori came to the hospital, but I was a little worried. Tori, how do you feel now? Ultrasound can confirm pregnancy. 이후로는 교미 안 한거죠 자궁에 주머니가 있기는 있는데 좀 많이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아기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6일에 교미했으면 이제 얼추 한달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커야지는데아기도 추정되는 그, 그 영상이 크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통 애기가 생겼으면 첫 번째로 이제 그, 아지는뭐 약하긴 하겠지만 뼈구조물이 보여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심장 뛰는 거, 그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. 네네. 대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머니는 있어요. 주머니가 좀 많이 잡아서, 이들 강아지들이 임신기간이 60일 정도니까 보통 이 정도면은 더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, 네, 적체지는 확실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유선도 발달이 됐어요. 그리고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임신을 했었어도 태아가 이제 완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보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조금 더 늦었다고 하면 애기가 아직도 잡을 수 있으니까 주머니만 보이고 말고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네, 한 달이 지나서 없잖아, 보여요, I've had a really hard and complicated feeling. The doctor said that Tori's baby seemed to have miscarriage. A week later, we're gonna do another ultrasound. I believe that Tori can do it. Because Tori is the most special dog in the universe. Please pray for Tori and the baby.